안녕하세요 니손드디오강좌라 하고 있는 앨범 스튜디오의 고현빈입니다 아, 제가 1년만에 마우스를 샀습니다 예전에는 로지텍 G1인가? 그것도 되게 오래 썼었는데 저는 물건을 굉장히 오래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갖고 마우스를 빨리 사야 되니까 다나와 같은 데 가갖고 다나와란다 다이소 같은 데 가갖고 사기는좀 그래가지고 용산 갔는데 최대한 빨리 사야 되니까 눈에 띄는 게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샀어요 8,350원짜리 마이크로소프트 베이직 옵티컬 샀는데 마우스 자체는 괜찮아요 버튼 뭐 클릭도 잘 되고 고장도 안 나고 굉장히 가볍고 좋은데 문제는 이휠 부분이 고무여 가지고 이거를 돌릴 때마다 이제 손에서 땀도 나고 하니까 때가 껴요 때가 끼면 이게 점점 안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쑤시개로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너무 안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오른손 검지 손가락에 근육통이 생겨 가지고 손가락이 부어 올라요 너무 힘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제 마우스를 새로 샀는데 아,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뭐손목 보호 마우스 뭐 이런 걸사려고 찾아봤거든요 근데 다 로지텍이야 로지텍이 무슨 뭐 더블클릭 이슈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로지텍은 말고 그냥 원래 쓰던 거 쓰자 그래가지고 이걸 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에고노믹 마우스 이 e RGO인데 왜 에고노미라고 써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튼 에고만 스튜디오라 이름도 맞는 거 같아서 샀는데 사진만 봤을 때는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안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쪽에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아까 제가 리뷰 영상을 찍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뭔가를 사다 보니까 영상을 신이 나서 찍었는데 휴대폰으로 찍다 보니까 뭔가 영상이 세 개인데 하나는 프레임이 59.94 하나는 60, 하나는 뭐 60.01 뭐 이딴 식으로 돼 가지고 프리미어에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튼 뭐 괜찮은 것 같아요 휠도 여기 이 부분이 쇠로 돼 있어 가지고 지금 휠이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마우스도 뭐 이런 뭐 버튼 있는 마우스는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음. 일반적인 마우스만 썼지 근데 이거는 요쪽이 살짝 기울어져 있어 가지고 뭐 잡는 것도 괜찮고 에, 가격도 현재 지금 53,000원입니다 참고로 제돈 주고 샀어요 에, 요새 무슨 뭐 뒷광고 이런 게 있던데 저는 뭐 협찬 같은 게 아예 안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뭐 유튜브를 보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그렇다니까 샀는데 괜찮아요 지금 한2 시간 정도 사용해 봤는데 음, 작성도 잘하고 나중에 뭐 언제 어떤 부분이 고장 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휠이 잘 돌아간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기쁩니다 자 그리고 어, 저번에 제가 한번 그 어디야 커뮤니티에 제 영상이 그 어도비 어딘가에 올라간다 라고 글을 썼었는데 9월 며칠날 아 8월 이었나 열심히 다 써놨고 그 사람들이 그날 올린다 고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해놨는데 소식이 없어 물어보니까 아직 안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메일이 또 왔어요 메일이 와가지고 보니까 어도비 홈페이지에 올라가요 어도비닷컴 어도비닷컴에 한글 그쪽에 올라가고 저한테 링크를 보내줬는데 외부 유출이 안된다 그래 가지고 11월달에 오픈을 한대요 저는 인물 보정을 하는데 왜 하늘 합성하는 사진을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뭐 그게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아마 그대로 오픈되지 않을까 싶어요 11월이래요 어쨌든 자 그리고 지금 맨날 직구석에만 있다 보니까 할게 없어요 제가 방송을 잘안 하는 이유도 예전에는 그냥 그 팩셀 같은 거막 뒤져가지고 방송을 하고 그랬는데 그럼 어차피 또 남의 사진이니까 뭐 와닿지도 않고 또다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사진을 찍으러 댕기죠. 찍으러 댕기는데 요새는 또그 뭐야 거리두기 그 2.5가 되다 보니까 나가기가 좀 그래요. 저는 솔직히 바로 상관이 없어요. 방독면을 끼고 댕기기 때문에 상관 없는데 모델한테는 굉장히 못할 짓이죠. 지금 뭐 거의 죽으러 나오는 거라 죽으러 나와라 뭐 이런 거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자꾸 저렇게 맨날 이제 프리셋만 만들고 있습니다. 자, 프리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영상 하나 올렸었죠 피부, 피부 관련된 프리셋서 올렸는데 음, 클리어 스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실행시켜서 오파시티 조절해서 주 쓰시면 되고 어, 제가 맨날 31번을 먼저 실행을 시키고 하니까 31번을 실행 안 시키면 이게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방금도 보셨겠지만 그냥도 실행은 됩니다 제가 그냥 만들었으니까 계속 홍보를 하느라고 하는 거일 뿐이지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원래 피치 스킨 있었죠 몇 번이었지? 피치 스킨이 30번 때의 피치 스킨이 네, 이거 39번 그냥 봤을 때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말도 안 되는 톤인데 액션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실행시켜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피치 스킨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런 톤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딴걸또 만들었어요 41번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피치 톤을 만들었습니다. 이거죠? 컨트라스트가 약간 더 있고, 색상을 좀더 밝게 집어넣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물론 이것도 오파시티를 조절을 해가면서 쓰시면 됩니다. 비교를 하는 게 낫나? 집구석에 있으니까 할게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이쪽이 원래 피치 스킨. 이쪽이 새로운 비치스틱입니다 그냥 봤을 때는 아마 잘 티가 안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 모니터로 봤을 때에는 차이가 좀 있는데 네, 여러분의 모니터로 봤을 때에는 저랑 모니터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네, 뭐, 뭐, 뭔 차이가 있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아, 영상 갑작스럽게 찍게 된 이유는 음, 마우스 리뷰 영상 찍었는데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거 얘기하려고요 마우스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참고로 제 손이 손가락이 10cm 손바닥이 10cm에서 굉장히 일반적인 남성의 손인데 어, 딱 맞는 거딱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가 아니라 맞아요 예전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 옵티컬 마우스는 약간 사이즈가 좀 작아가지고 손가락, 손바닥이 마우스에서 약간 들려있는 상태로 작업을 했었는데 이거는뭐뭐딱 붙진 않아도 뭐 대충 맞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써봐야죠 뭐. 저도 지금 써본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 나중에 이제 라이브를 하든 아니면 뭐 고장이 나던 뭔가 일이 생기게 되면 그때그때 마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리뷰 영상 같은 거는 제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마우스를 하려고 다나와에 들어갔는데 리뷰가 없어 그냥 뭐 정책 얘기하고 어떻게 되나요? 각도가 어떻게 되나요? 뭐 그걸 썼다는 사람이 없어요. 고민 중이라는 것만 있고, 산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써보기로는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원래 그 뭐야? 손목 보호 마우스가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있잖아요. 스컬 프라그래야 되나? 이것도 제가 써봤거든요 수업하는데 어떤 분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써 봤는데 이건 손이 굉장히 많이 떠요 그리고 손목이 많이 틀어져요 딱 보시기에도 그렇지만 네, 손이 한 45도 정도 45도까지는 아니고 그래서꽤 많이 틀어져요 뜨기도 손도 많이 뜨고 고하 써봤는데 그래도 좀 무거워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입력 기기는 다 유선으로 쓰거든요 근데 이건 무선인데 무선이 편하죠 좋고 뭐배터리 그냥 뭐한번 넣으면 1년간다 그랬나 1년한 번씩 갈아주도 뭐 신경도 안 써도 된다고 하긴 하는데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 늘 그렇진 않아요 늘 그렇진 않지만 블루투스 신호에 간섭이 생길 경우 내가 누르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클릭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작업을 하는데 나는 얼굴 부분만 작업을 할 건데, 뭔가 잘못 눌러서 여기 찍힌 상태로 여기만 계속 쭉 작업을 했는데, 보니까 여기 이게 있어. 본인은 분명히 안 눌렀죠. 근데 신호 간섭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늘 유선을 씁니다. 네. 그냥 그렇다고요. 유선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무선이 편하면 무선 쓰면 되지. 그리고 무선도 요새는 잘 모르겠어요. 예전엔 블루투스 간섭이 심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다른데 뭐가 찍히는 경우, 뭐 지워진다던가, 찍힌다던가 안 되면 뭐 요새는 안 그렇겠죠. 저는 예전 제품들을 써본 거라서, 하여튼 오늘은 그냥 이렇다 정도를 하고 얼른 나가봐야 돼서 조만간 사진을 찍어오면 좋기는 한데, 어, 누굴 데려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뭐 다른 사람들 보면은 모델 촬영도 많이 하던데, 저는 미안해서 못 부르겠어요. 지금 이런 시국에 무슨,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모델 촬영을 해. 힘들게. 괜히 나갔다가 병 걸리면 어떡해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